이, 이 움직이다 보게 되면 마우스 커서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동글동글동글 동글 나오는 게 있거든요. 동글동글하게 컨트롤 키 만들어 여기 이게 표시해 줄때 쓰는 건데 여기 어디서 하는 거냐? 그러면 왼쪽 하단에 보면 돋보기처럼 생긴 버튼 보이세요. 여기. 네, 이걸 클릭하면 마우스라고 검색하면이 마우스. 네. 그럼 이렇게 마우스 화면이 나오는데 마우스예요. 여기 어디 서이야게 왼쪽 하단에 여기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 예, 아, 이거요? 이거. 아냐, 아냐, 그러니까. 이거? 본인은 그냥 바로 윈도 검색하면 되는거죠. 마우스 네, 마우스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네. 여기 이제, 어, 이렇게 화면 나왔죠, 그죠? 여기 추가 마우스 옵션이라고 중간에 보 추가 마우스 옵션. 네, 추가 마우스 옵션을 클릭. 그럼 이렇게 마우스 속성이라는게 나오죠, 보이세요? 이 마우스 속성이 나오는데 여기 마우스 속성에 단추, 포인터, 포인트 옵션 휠 있는데 포인트 옵션, 네, 포인트 옵션에 가면 왼쪽 가단에 이렇게 요 부분이 있어요. 네. 컨트롤 키를 누르면 포인트 위치 표시라는 게 있죠. 네. 그 체크박스가 안돼 있죠. 그 네. 체크 한번 해보세요. 체크. 이거 체크하신 다음에 적용 누르고, 네, 적용 누르고, 컨트롤 네, 키콕누르 컨트롤 키, 키 톡톡톡톡 해보세요. 컨트롤 키. 그리고 됐죠. 확인 누르시면 되죠.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컨트롤 키 누르면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컨트롤 키 누르면 똑톡톡톡 동그라미처럼 표시가 될 겁니다.